영적 파이터의 기질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꾼의 기질이라는 이 제목으로 언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다.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믿음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개입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평생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평생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어, 군대에서 군인들이 훈련을 잘 받고 지식훈련이나 이런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자, 겉모습은 그 절도 있고 규모 있고 정말로 멋있는 모습인데 보통 일반적인 군대는 훈련 받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군대 안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 받는 내용은 너무너무 끔찍스럽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알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그래서 요셉존사 같은 경우는 꿈을 꾸면 군대 꿈을 꾸면 악몽을 꾼대요 악몽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발을 책임져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찰하는 내용. 정찰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는 그 갈렙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헤브론 땅을 자기 소유로 갖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민수기 14장 12장에서부터 쭉 보니까 모세가 가난 땅을 정찰할 필요가 있어요 광야에서는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직접 현장에 부딪히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하고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 땅을 놔두고 있는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점점 끝나가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그것 때문에 사명이 끝나버려요 이게 굉장히 서글픈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제 표현합니다 원하는 대로 분노, 혈기, 막말 내 마음의 감동이나 어떤 느끼는 대로 내 생각도로 해 왔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하나씩 나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민수기 14장과 요수와 14장의 차이는 뭐냐 차세대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차세대 지도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이번 주 컨퍼런스를 하는데 컨퍼런스 하는 이유는 새로운 직분자들 물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 그거 말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앞으로 더큰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이제는 부딪혀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자기 집단을 대표하는 초특급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정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양한 경험을 하고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제는 경험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하는 경험을 토대로 이제 경험을 해서는 안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계명을 받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영적인 어떤 개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사는 삶은 내가 오늘 좀 편하게 살수 없을까? 이러면 일을 매일 해야 되네 노예로 사니까 내가 의식적 문제만 신경 쓰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추리고 할 때는 노예 근성 가지고 노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광양에 들어가면서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진 이스라엘 배성들이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네. 노예에 불과하는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가난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내가 그 사건에 속해 있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사명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했다 기적과 능력 체험했다 광야에 가서 빨리 가난 땅에 들어가면 될줄 알았는데 좋은 사건과 안 좋은 사건이 계속 연일 연일 겹치면서 하나님은 일종의 사명감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왜 살며 누가 나를 보냈으며 무슨 일을 하다 갈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는 소명에 관련된 문제고 소명이 정확하고 확실할 때그 안에서 더큰 사명감이 주어지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화낼 것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 본능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건 사명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노예는 사명감이 없어요 너희는 남의 일에,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사명감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둔 사람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난을 땅에서, 가난에서 너희들은 책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살 것이다 그런데 꿈이 부풀어졌어요 꿈이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 조실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이 너무 많이 생겨 왜?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부정할 일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대적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계속 악평할 일이 막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게 현실이니까 자 그래서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까지 내가 그것을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직접 가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사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만 소명과 사명이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 네? 어떤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가난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가난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 초특급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나를 잘 다스리고 화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현실에 대해서 자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죽어. 심판받은 거 봤잖아. 가늠하다가 현장에 죽는 거 봤잖아. 불빛에 물린 거 봤잖아. 땅이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왜 하나님은 고라는 죽이면서 독장들은 죽이면서 고라의 자식을 남겨놓을까요? 봐라.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가늠하고 당을 쥐면 누구나 예외는 없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네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간음을 했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원망을 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근데 구약이 너무 무서워 조금의 회개할 기회도 안줄 때가 많아요 회개할 기회가 신약은 지금은 있다 그러니까 막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죄가 쌓여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저들을 죽이리라 전염병으로 죽여버리는데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네. 전염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마귀의 소관일 수 있어도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노예는 사명감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 명의 종을 불러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달러드, 한 달란트를 주잖아요. 일감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사명감이 생긴 거야. 이문을 남겨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낼때 자기를 죽어서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고요 땅 위에서 나무가 성장하면서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이 있어요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맺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땅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죽지 않고 살아서 열매 맺는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일끌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자 노예는 책임지는 일이 없어요 그저 환경에 맞게 형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일을 좀더안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배불리 먹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노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일 안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배불리 먹을까 편하게 살까 이게 다 노예 근성입니다 그럼 관한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새로운 시각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변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바뀌고 변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천국을 포기하면 계속 과거 이제 언제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남들 지을 때 같이 죄짓고 험담할 때 같이 험담하고 같이 가늠할 때 같이 가늠하고 눈이 돌아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안 땅을 향해 가면서 하루에 가난당에다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근데 가는 과정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이고 입히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게 내리고 반성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러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나 이 작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데 계속 돌고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소요가 됐어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 훈련의 훈련 내용은 너무 끔찍해 누군가가 죽어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는 훈련은 너무 고달픕니다 같이 합시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왜 훈련이 필요하는가 안되고 안되고 안되는 거예요 뭐가 안되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데 세상을 살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야 내 몸이 건강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내 몸이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이 한번 독하게 마음 먹으면 꼬여버립니다 순식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6위 7위의 거부가 40조 원을 가진 사람이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또내 안에 내 중심에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사람을 이용하고 내 중심적이고 내 안에 숨어있는 적나란 비겁함이 내 속에 숨어있어 감춰져 있어요 이것이 어떤 상황에 맞물려서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40년 동안의 모든 고난 훈련 내용을 다 공개하셨어요 죽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우상숭비하다가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쫙다 공개하셨어요 그것이 민숙이야 아직도 우리 안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했다는 전부께서 들어가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순간이 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많은 경험을 안했습니다만 보니까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제가 우리 저 요셉 존사 주은존사 생기기 전에 두 아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임신을 못하는 줄 알고 날마다 울면서 지낼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도 몸이 너무 연약하고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항상 답답해 현실에서 실패한 자가 되는 거야 할수 있는 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심지어는 처음으로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워드 프로세스가 이제 그 주보를 편집하는데 성도가 없어서 주보는 만들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같으면은 뭐 성도인데 무슨 주보를 만드냐 그러는데 주보를 만들어서 교회를 피하라고 알려는데워드프레스가 나오는데 그게 당시에 90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월세 40만 원에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90만 원을 내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해서 계약을 했어 그런데 매달마다 월부 그 걷는 사람이 오면 처음에 몇달 어떻게 용케 버티고 냈는데 낼 때가 되면 와요. 그럼 그때 강대상이 이게 나무 강대상인데 이 안에 상당히 커요. 숨을 때가 많아. 그리고 강대상에서 쬐야 나 누가 빙이 뭐 놀래가지고 터터터 안녕하세요. 워드 프로세스 때문에 왔어요. 월부 월부 받으러 왔대. 그럼 나는 강사에서 살짝 올리다가 숨고 사모님 말하세요. 그 어, 목사님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럼 나중에 몇번 하다가 이 사람이 열받으면, 아니! 이것도 못낸 주제에! 꽂들라고 이거 시켰어요!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거예요 사모님이 또막 부그럭부럭 하잖아요. 참 딱, 참 딱, 안 돼서. 한 시간 기다리고 두 시간 기다리다가 가고 나면, 사모님이 항상 와가지고, 갔어요! 갔어요! 어, 갔어! 힘들거려서 나한테 당신이 책임져야지 원래 노예는 종이잖아요 종은 책임을 안줘요 할렐루야 종의 마누라가 책임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사모님이 책임지다가 안지다가 안 돼서 몇번 워드프레스를 가져가려다가 절대 심장병 안걸려요 그런 것이 있어야 심장이 튼튼해져요 <웃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어떤 타이밍이 또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타이밍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축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분명히 축복의 결정적인 역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강력하게 힘을 헤치는 날일 것이다. 서로 둘이 같이 이야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소명도 만들고 사명감이 만들어 덜또덜 먼저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자 열두 정 열두 정 청탐 청탐꾼에 말이 이렇게 열열두 명의 청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열두 명의 청탐꾼이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아주 아주 족장들 믿음이 좋은 족장들 민숙이 12장 13장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공개를 하셨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초특급 믿음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회가 왔어요 자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한다 음. 소문을 듣고는 절대 안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부딪힐 때도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왜? 현실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곡식을 먹어야 되니까 훈련을 시켰어요 절대로 현실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가서 보고 느끼고 직접 경험하고 그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키가 큰지 적은지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 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갔어요. 그중에 여수아와 갈렙도 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가 가지고 하나님 이름 얻은 사람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사상과 믿음이 아주 도 투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보니까 놀랠로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다 무슨 포도가 이런 포도가 되어있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는 말 그대로 진짜 빅 거봉이야 큰 포도인데 한 송이가 얼마나 크고 많냐면 두 사람이 장대로 매달아 가지고 어깨에 매달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포도야 이렇게 포도 한 송이가 생의 그런 포도는 아직도 지구상에 없어요 민숙이 1 2장에 나와 있어요 나무 작대기도 매 가지고 포도 한 송이를 매달아 놨어요 두 사람이 겨우 들을 정도야 다치지 않게 어깨 매고 그런데 올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몇백만명 되는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정탐한 네. 결과를 보고해요 정탐할 때까지도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에 단한 사람도 정탐한 사람이 없고요 지금까지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미리 갈 필요가 정말 있었어요 가본 적도 없는 그곳에 12명을 보내려면 강력한 초대급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첩을 보낸 간첩 특수부대 간첩을 보내는 거예요 전형적인 싸움을 잘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파이터의 기질을 파이터의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다 보고 와서 보는데 낱낱이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면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성숙이 안될 때는 탁 치는 대로 부딪치는데 성숙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여집니다 자 정탐한 결과를 보니까 가난 땅에 장난 아닙니다 당시에 30개가 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도시 하나하나가 국가예요 도시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분들이안 들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도시도시마다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물물교환하고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변장할 수 있는 아주 변장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주 용이했어 자 그곳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헤브론산지에 아주아주 강력한 아낙 자손큰 거인들이 있는데, 거인들의 대표되는 사람이 아희만이라는 사람이 있고, 달메라는 사람이 있고, 세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장부들인데, 얼마나 키가 큰지 몰라요. 에스글 골짜기. 다시 말하면, 송이의 골짜기라는 별명을 가진 그곳에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포도밭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도시국가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부을 합니다 정말 잣과 꿀리 흐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오르신 땅입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정말로 놀랬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이만큼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되는 사람과 이만큼 되는 사람과 이만큼 있는 사람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 안에서 광야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명감이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능력의 사명감과 소명감과 축복에 대한 갈구와 열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명은 네. 사명감이 없어요 맞아 적껏 꿀이 흐르는 땅이야 맞아 현실은 그래 그러나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왜 현실 앞에 믿음이 쑥 들어가버렸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청년들이 믿음으로 삽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근데 결혼 딱 하니까 결혼의 현실은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현실 앞에 딱 들어가니까 믿음이 언제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아이 키우면서 믿음이 없어져 버렸지 남편이 돈벌이를 못해서 믿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 결혼하기 전에는 윤특하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입이 이만큼 나고 원망과 불평이 막 많아지고요 하나님 말씀 누가 열심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에 막혀버린거예요 애들 키우다가 믿음이 약해져버리고 흔들흔들 사라져버린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제 너무나 다행히도 주님의교회 성도들은, 청년들은 주님의교회 있다가 시집을 외국으로 가잖아. 외국으로 가도 지금 거기 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애들 하나, 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 누구지? 누구지? LA에? 누구지? 응? 해정이를 보니까 몸매도 통통하고 외국에 유학도 갔다 하고 맨날 그 비올라 그 비올라에 뭐야 그거들도난그래 <웃음> <웃음> 사실 나는 기도도 안 했어요 별로 야 시집 왜 이렇게 미국으로 가냐 왜 갑자기 시집 가버렸냐 근데 유럽 집에 갔을 때 혜정이 하고 혜민이 하고 또 누구야? 소영이 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명이 따라다 밥통 들고 따라다니면서 유학생이 밥통 들고 따라다 목사님 사모님 분명히 식사 못하실 것이다. 유럽에서 무슨 식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분명히 김치도 못 드셨을 것이다. 해가지고 오이 소백기를 해가지고 제 오이 소백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오이 소백기만 또들립다 가져오시겠네. <웃음> 아니 지금 오이 소백기 가져 오는 사람이 없어 오이 소백기. 나는 오이 소백기 있으면 그것만 밥 먹어요. 오이 소백에다가 김치를 담가가지고 밥통 들고 밥해가지고 유럽에 한달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한 달이 끝나면 새벽인데 밥상을 차려놔요 그걸 보면서 야 애들이 믿음이 진짜구나 근데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시집을 가버렸어 시집을 갔는데 혜정이가 미국으로 시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애들 둘 키우면서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서 그때 기도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들 울기만 하는 거야 눈에서 그냥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눈물이 줄줄흘 울어요 회장아 너 많이 힘들겠구나 또 말은 안 하지만 막 울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니까 멀리 저 애리조나에 애리조나에 어디지? 피닉스라 그러나?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LA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이야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LA 주님의 교회 LA에 주님의 교회 지교회가 있는데 그걸로 이사게해 주시옵소서 남편이 LA쪽으로 직장 이사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집도 새로운 좋은 집을 또 샀어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믿음 별로 없는 것같아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혜정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 할렐루야 저 호주에 가 있는 오 희진 전도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일반적인 교회에 가서 일반적인 사고방식 있잖아요 한 시간쯤 예배드리고 끝나고 또 이렇게 또 판단하고 그러고 굉장히 섬세하고 그러는데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희진이가 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하는 거야 아이를 벌써 몇 번째 잃었어요 그러면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큰 불을 사기를 원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같이 교제하면서 남편이 정말 정말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네. 자내 안에 숨어 있는 뭔가가 있다 내가 내 집파를 대표하는 집파장 족장이 되었는데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불량이 어느정도 갈 것이냐 내 믿음의 범위가 어느정도 미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 내가 입에서 나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어느정도 범위에 미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난받고 훈련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소명과 사명감을 잘 관리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내내 그런 소리가 어요 자기가 의뢰받은 것을 관리해야 돼요. 자기 사명을 치유시켜야 돼 자기 사명을 자기가 관리해야 되고 자기 사명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병들었다면이 사명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회복시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사상과 생각이나 신앙이 고루해요. 차세대 지도자들이 12명을 정탐권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노인애가 되어버렸어요. 현실 앞에 고루하고 따분하고 한번 말한 것을 자꾸 또해한번 부정적인 것을 자꾸만 얘기해서 더 부정하게 만들어 그 나중에는 자기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사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리나라의 이인무시가 사상범이었잖아요 사상을 개조를 안 시켜 감옥에 있어서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옛날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민족인 차원에서 북한의 그 이임모 씨를 북한은 소환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그냥 가게 해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열사가 왔다 그래 가지고 이임모 씨가 북한에 가서 막 김정일이가 말 한마디 이 사람 말한 걸다들어줘라다들어줘라 다 들어줘라. 근데 그 임무시가 북한에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북한에 가서 어디야죠? 국제 국제 그 뭐야죠? 북한에 있는 사범들 외국인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몇년 지나고 나서 그걸 꼭 보고 싶다서 거의 가보니까 임무 사람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뭐 때문에 충격 받느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남쪽에서 감옥에 있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에서 가장 좋은 그런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 직접 가서 보니까 그러면서 툭 한마디 내뱉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은 이다이 감옥에서 내가 수십 년 동안 남한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 감옥에 있었더라면 며칠안에 나는 죽을 수 밖에 없어 이렇게 더럽고 응? 여악한 감옥이 있다니 그 말을 혼자서 중얼앙던 내뱉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김정일이한테 복을 내서요 뭐라고요 야이모의 비행가 모든 걸다 다, 지워버리라고 다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서로서로 서로 고발하잖아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안 바뀌어요. 현실에서 보고를 하는데 요소와 갈렙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범위가 미치는, 내가 가든 이 믿음의 범위가 어느 정도 미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 식구가 달려있고 내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세대 지도자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말을 듣고 낙담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신앙이 뭐가 다 터져버렸어요. 각자가 가서 보고한 것은 정확하게 마다떨어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보낸 이유가 남의 얘기 듣지 말고 기타 떠서 봐라. 직접 가서 직접 너희들이 직접 만져보고 눈도 보고 열매를 가져오고 결정을 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할 때는 자기 믿음으로 보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도 자기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네. 네. 매사가 남의 이야기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걸러야 돼요. 안 좋은 소리에 걸러야 돼요. 부정적한 소리에 걸러야 돼. 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이 말만 해?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왜 화맞네? 다 걸러야 돼. 길을 닦고 씻고. 응. 신앙의 위험성은 항상 뭔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러나라는 게, 그러나의 위험성이 있어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요수와 갈렙은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8범이 저들은 몇 등이 처럼 벌필 것이다! 그럼 10명은, 아니야! 현실은 맞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 몇두개대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은 안악자수이고 키가 커. 그들은 기골리 장대해. 너무 커. 어?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부정적으로 가고 긍정적으로 가느냐고요. 자기들은 직접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의 기질이나 스타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지파장들은 족장들은 자기 믿음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도 책임지고 자기 지파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차세대 지도자들이 지금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에서 믿음의 시작은 객관적인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봉사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헌금 드릴 때 이것이 딱 보면은 객관적인 평가가 다 드러나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저 사람은 안 나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하고 평가를 받아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 상태가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잖아요 믿음 행위를 다 알잖아요 그럼 나의 상태를 알면 내가 냉정하게 주님 나는 부정적입니다 나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인 나는 부정적입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고쳐는역사가 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 쓰여집니다. 그래. 너 기도하고는구나. 너는 원래 기질이 안 좋아. 화도 잘려고 욕도 잘 해. 제가 그러거든요. 기질이 나는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안 좋은 기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없봤어요 기도하는거지 뭐 하나님의 기획이 하나씩 진행되는 거에요 할렐루야 네. 믿음의 활동은 구석구석 다 보고 정탐을 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러나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러나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가 뭐냐 현실에 현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보고를 했어요 열 명은 다른 쪽으로 보고를 했어요 두 명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지난도 어, 전에도 저 그랬죠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안동 출신인데 그 유성룡 과거에 그, 유성룡이라는 사람과 같은 제자가 돼서, 그, 이황 제자예요. 근데, 선조가 자기 당파 사람을 해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김성일이야. 일본에 가서 정확하게 보고, 풍신수길과 이야기해 보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인지, 안 쳐들어올 것인지, 그걸 면밀하게 봐라.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막 연기를 합니다. 온갖 바보같이 생기고 키는 짝달만 하고 난중이같이 생기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저거 속마음이 따로 있는데 저거 분명히 우리나라를 야역으로 우리나라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손주한테 와서 많은 그 문무백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저들은요 저 섬나라 족속입니다 에? 섬나라 족속이 우리나라를 감히 우리 조선 사대부의 4대, 대 나라를 저들은 절대 쳐들어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임진왜란이 온다 한 사람은 임진왜란이 안 온다 임진왜란이 안 온다고 하는 사람이 김성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터지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이 잘못되고 잘못 봤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감옥가서 멸망당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이순신을 보호했던 사람이 그 사람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진왜란이 없을 것이다 해서 터졌는데 이제는 자기가 말이 씨알이 먹혀 들이잖아요 그래서 장수들 밑에 들어가 가지고 외적들하고 싸울 때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를 합니다 자기가 한번 판단차고하고 남의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국가의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똑같은 보고를 하는데, 해석하는 것의 차이 때문에, 저들은 나중에 죽었어요. 야, 골치 아픈 일에 손대지 마라.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는 많아도, 저들은 귀골이 장대하니까, 저들이 우리를 짓밟아 우리를 메뚜기처럼 박살날 것이다 메뚜기가 뭐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저기 뜯어먹는 그런 족속에 불과해요 그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 통곡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한쪽으로 갑니다 그럴 때여호수와 갈리비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그들을 돌로 칠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심판의 임재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기름 부음의 임재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시작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폭언과 분노를 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요수와 갈렙도 모세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성전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밥이 될 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한 이유는 심판받은 이유는 세 가지로 대략 예,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온회중이 통곡을 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 갔어요. 슬픔과 절망이 막 넘치고 넘치고 넘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을 했어요.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고난이 다 40년 동안 고난받은 게 흐쩍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현실 앞에서 다 없어진 거예요 소명과 사명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와 산 자위를 그들을 또 전염병으로 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전세로 지금 강타고 있잖아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남쪽의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전 세계 각 나라로 본장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도자들의 타락과 교만과 예. 법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전투적으로 영적 파이터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